고호이자 어우 뜨거 소세지 추가하고 어묵 추가하고 치즈 3개 추가했어요 어묵 2개 추가 빛나 소세지 2개 추가 후제비 2개 추가 이게 매콤블랙 닭강정이래요 여러분 블랙은 아니고 그냥 닭강정 같은데 간장 엄청 쫄림맛에 고춧가루 살짝 풀맛 치즈 추가는 역시 엿떡보다는 응떡이랑 신전 아, 음. 잡수 첫 사이 짤까지? 좀 처음인 거 같아, 같아. 참참참참참 아 <목소리도> 그래 알기류하고 장어류 시 저희가 더 편드니까 말씀하세요. 표해드릴게요. 네. 그래도 아무튼 자주나뉘어도 그렇게 꽤올것 같아서 형이 그래 하고 가 받았어요. 신인 오그나가 추천해준 깨찰빵차 좋아하는 거하고 이거 고렇게 이거는 맛있어 보였어. 순대? 매운 떡. 매운 어묵. 여러분 순대 아니래요. 매운 어묵이랑 떡볶이래요. 추해가지고 그걸 잘못 말했는데 그 누가 그랬어요. 여기 또 왔어요, 저. 오늘은 제육 하나 좀준비해어요 먼저 나온 여기 송은 게푸드가 있어요. 이건 제육. 저는 지금 방산시장에 와있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방산시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베이킹이랑 조리도구들만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 이따가 치과랑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떠가지고 왔습니다 가보실까요? 방산 종합시장 집에서 필기가 다 떨어져서 여기가 글랑글랑이랑 블랙체리? 하나에 1 5 0 0 0원인가봐 커터랑 커터는 여기 다 있는데 무선만 없어요 진짜 와 진짜 오징어 게임에 힘은강아아이 없어요 아예. 세비스시 네, 먹어볼까요? <돈로> 이거, 가위에요? 최다. 다 약간 그느낌 나는데, 고이거 조금 이야되 <돈> <돈> <돈> 육시, 음밥 역시 모아, 마이스. 어먹어요맛난어요